어 그래 앨범 까오늘 앨범이 세개 일단 채연이 앨범 먼저 까볼게요 일단 코스터부터 와 미쳤다 개 이쁜데? 자 이제 앨범 까볼게요 우와 귀엽다 되게 할로윈 느낌인데 이거 되게 키치해 요렇게 투명 빼기 들었어요 이건 노래 제목도 써있고 자 그리고 일단 포토북부터 와 엄청나게 강렬한데? 채연이가 이번에 되게 약간 뱀파이어 컨셉이래요 이렇게 중간에 작은 포스터 아 귀여워 이건 어, 접지 포스터 어, 완전 공주님 자, 그리고 짜잔 이거는 스티커 그리고 이렇게 CD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장미꽃 모양으로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스티커는 일단 아니에요 뒤에 참여자 이름 써있고요 이건 라디오 이건 또 땡스 투 선글라스 어허, 무슨 문구가 이렇게 다 써있네 자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랑 이렇게 끈을 주는데 책갈피 같은 느낌인가봐요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까볼게요 요거부터 하나 둘셋 짜잔 채연이 요것도 하나 둘셋 짜잔 어 귀여워 완전 체리공주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해서 채연 허쉬허쉬 앨범 깡끝 먼저 앨범 깡. 이번에 은비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잔 요렇게 엄청 깔끔한 느낌 너무 이쁘다 간 은비 자 까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게 무광 재질입니다 오, 오. 이렇게 이렇게 북커버가 또 포스터예요 이런 거좀 특이한데? 그리고 여기 뒷면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헐 미쳤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아 귀여워 은비라서 이에 이렇게 잔뜩 있어 짜잔, 뮤비 보니까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 나더라고요. 마지막 장에 CD가 있습니다. 짜잔, 이거는 스티커인데 약간 전신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거 약간 필름같이 아웃컷으로.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하나, 둘, 셋, 짜잔. 아, 귀여워. 이 장갑 터치 안됩니 자, 그리 포카, 둘다 은비. 이거 먼저 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아, 귀여워. 강아지도 귀엽고 은비도 귀여워. 이것도 하나, 둘, 셋, 짜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완전 인어공주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서 은비 앨범 깡끝뭐 그래 앨범 깡 이번엔 케플러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포스터 짜자잔 자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텔레비전인가 하여튼 약간 무슨 게임기 같기도 하고.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짜잔 요렇게어 되게 글리치 느낌 짜잔 뭔가 근데 이 화보는 되게 느낌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다 그리고 요거또 같이 들어있었어요 짜잔 요거랑 그리고 여기 안에 CD가 있습니다 오호 귀엽다 그리고 여기 안에 스티커 어, 귀여워 이것도 같이 있어요 왕 스티커 그 다음에 요거 요건 가사집일 것 같아요 오케이 땡스트도 있다 자 그리고 포카 뭐가 되게 많죠 아까 요거 특전도못 까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채연이 와,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이런 동그리 스티커도 있었어요 짠 요거는 영은이 그리고 요거 요거는 왜 특이하지? 하나 둘셋 짜잔 아 이거 아이디카드 같은 거구나 요거는 휴닝이가 나왔습니다 오 되게 예쁘다 일단 요거부터 하나 둘셋 짜잔 요거는 타현이 이아 귀여워 자 마지막 하나 둘셋 짜잔 요거 도 휴닝이가 나왔습니다 헐 아, 되게 마음에 든다 <웃음> 이렇게 해서 캐플러 앨범 깡끝막 뭐 그래 앨범 깡루세라핌두 번째 앨범 한번 까볼게요 자 까볼게요 짜잔 요거 뭔가 약간 조던 마크 같은 느낌 <웃음> 와 엄청 정성스러워 포장이 뭐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포토북 와채원이 너무 이쁘다 헐 너무 귀여워 헐 랭구 미쳤다 그리고 요거 n CD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엽서 같아요 짠 요렇게 탄쇄사진 어 요건 좀 되게 청순한 그런 컨셉인데요 그리고 요거 스티커 완전 금방 느낌 그리고 요런 길쭉한 것도 세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포스터 짜자자와 너무 이쁘다 그리고 요거 이건 뭐지? 프롤로그 이게 약간 그 소설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 앨범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거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드디어 포카 요렇게 봉투 안에 들어있는데요 짜잔 하나 둘셋 짜잔 윤진이가 나왔습니다 귀여워 이거 뭐야 큐빅인가? 이렇게 해서 르세라핀 앨범 깡끝뭐 그래 앨범 깡 오늘은 아이들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잔 와 완전 빈티지 느낌 짜잔 와 되게 힙해 뒤에도 진짜 예뻐요 이런 느낌 오 미쳤다 포스터 짜잔 와 미쳤어 슈아봐 너무 이쁜데 이렇게 뒤에 슈아 메시지도 있어요. 헐 미니 개 이쁨 그리고 이렇게 맨 뒷장에 CD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스티커 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필름 와 너무 예쁘다 분위기 너무 잘 맞아 헐 미쳤다 이거 진짜 개 이쁨 이거 약간 그 우표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애들 하나씩 있는데 와 너무 예뻐 진짜 그리고 요거는 가사집 이렇게짠 <웃음> 귀엽다 자 드디어 포카 요거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셋 나왔습니다. 약간 미연이랑 좀 닮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이튼 슈가 하나 둘 셋! 짜잔! 미니가 나왔어요. 오! 둘다 완전 만족스러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앨범 깡 끝! 뭐 그래. 앨범 깡! 앰플라잉 앨범 한번 까볼게요. 요거는 포스터. 짜자잔! 오! 되게 청량하다. 이거 되게 예쁜데? 자한번 까볼게요. 와, 어, 이거 완전 소년물. <웃음> 엄청 청량해. 헐! <웃음> 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웃음> 어머 미쳤다 너무 귀여워 하고 이렇게 맨 뒷장에 CD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그리고 엽서 요렇게 글귀가 써져있고요 하나 둘셋 짜잔 회승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청량해 진짜 그리고 요거 약간 인생 레것 같은데 하나 둘셋 짜잔 어 요것도 회승이가 나왔어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세 장이 있는데요 요거 먼저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요거는 세명 포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셋 짜잔 요것도 회승이 <웃음> 뭐야 하나 둘셋 요것도 희생이!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둘, 셋! 짜잔! 엥? 뭐지? 요거는 중복이네요. 뭐 잘못 넣었나? 이거 <웃음> 최애가 희생이면 좋아할만한 조합이네요. <웃음> 이렇게 해서 엠플라잉 앨범 깡 끝! 어 그래. 앨범 깐악뮤 찬혁 앨범 한번 까볼게요. 짜잔! 요렇게 찬혁이가 솔로로 나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일단 포토북 이렇게 에러라고 써있어요. 오.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 그리고 짜잔! 요건 약간 엽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어느 스타일 확고해 어,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나와 내가 만나는 초록적인 느낌? 그리고 이렇게 어 이것도 되게 디스킨 느낌이다 오 완전 멋있어 그 다음에 이거 미니 포토북 같은 느낌? 그리고 짜잔 이거는 약간 이런 필름 같은 느낌 요새 이런 필름 느낌에 이런 걸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보면 약간 뭐 책갈피 같은 건데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포카 이 동그리부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왜 행운을 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하나 둘셋 짜잔 이렇게 반항적인 찬혁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둘셋 짜잔 이렇게 되게 빠르게 축지법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 찬혁이 사진이 있습니다 어, 되게 생각보다 이 뭔가 확고한 스타일이 진짜 멋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찬혁 앨범깡 끝뭐 그래 앨범깡 몬스타이스 기현 솔로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어, 좀 약간 심플한데 좀 귀여운 느낌 오 멋있다 완전히 밴드 부제지 어, 포카 어, 요건 약간 청량한 그런 느낌 보니까 핑크가 되게 잘 받는 것 같아. <웃음> 오렌지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완전히 오렌지. 그 다음에 요거는 포스터. 짜잔. 오, 되게 필카 감성.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오, 되게 이뻐. 그 다음에 요거는 필름. 오, 요새 진짜 이런 거 많이 넣어준다. 되게 투명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 다음 이거. 또 특이한데요, 이거? 짠. 어, 비행기 티켓. 너무 귀엽다, 이거. 자, 그리고 포카. 포카는 한장 들어있는데 요거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어 요거는 좀 되게 무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어, 노래가 요번에 되게 청춘물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완전 <웃음> 이렇게 해서 몬스타이스 기현 앨범 깡 끝. 뭐 그래 앨범 깡 이번에 유리가 컴백을 해서 앨범 깡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자. 와 미쳤다. 개 이뻐. 너무 무드 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짜잔. 어 가을 느낌 아주 지대로인데요,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약간 빨간망토 같은 느낌? 그런데 뭐가 잔뜩 있어요 자 그리고 맨뒤에 이렇게 빨간색 CD가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 되게 고급져 그리고 이렇게 앨범을 들면 앨범 커버가 또 약간 이런 전신 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요거 어 되게 고급스럽다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아 악보 느낌이구나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요 진짜?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문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표 스티커 그 다음에 요거 짠유리 그리고 요거 와 미쳤다 개 귀엽다 요것도 이렇게 필름 같은 느낌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왼쪽 것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이것또 하나 둘셋 짜잔 어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지 대박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유리 앨범깡 끝으글 앨범깡 클로시가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온이 포카를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뽑아보고 싶어요 과연 오늘은 나와줄지 하나 둘셋 짜! 짠 요렇게 되게 오로라 같은 느낌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요번에 13,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노래를 안 들어봐서 너무 기대돼요 와우 아, 너무 예뻐 <웃음> 리오니 그리고 보이요 어, 이번 스타일링 괜찮다 자 이렇게 마지막 장에 또 약간 갤럭시 느낌 나는 <웃음> 그런 CD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포카 슬리인데 이렇게 팔 철로 되어있는 형태 어전요거 은근 좋아해요 넣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 전부터 진짜 항상 이런 귀여운뽀짝한 스티커를 넣어주더라고요 개귀엽다 진짜 자 드디어 포카 일단 요 핑크부터 까볼게요 두구두구 제발 보나 하나 둘셋 저 진짜 완전 지민잡이에요 저번에도 지민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림 바뀌는 포카입니다 이런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나쁘지 않아 지민이 컬렉션이야 이제 자 제발 하나 둘셋채원이채원이가 나와줬어요 와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오늘도 보은이는 내게 오지 않았다 언제 뽑을 수 있는거야 도대체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클래식 앨범 깡끝뭐그래 앨범 깡. 방탄진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탄에서 사실 석진이가 좀 최애라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과연 포카 몇개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된다 자 일단 요거 알라딘 특전 홀로그램 스티커 짜잔 요렇게 이제 가격은 2만 5 0원인데 알라딘에서 17,1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약간 은하계 모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어있습니다 어? 되게 특이하게 여기 맨 앞장에 이렇게 CD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아, 와 오, 멋있다 약간 고독한 석진이 그리고 포카 짜잔 이번에 뮤비 보니까 석진이가 약간 우주인 같은 컨셉이더라고요자 그리고 요거 짜잔 가사집 어 되게 이쁘다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엽서 짠 요렇게 그리고 요런거가 들어있는데 이거 띠부실이네요 짜잔 허, 미쳤다 개귀여워 이거 짠 요렇게 완전 귀염 뽀짝해 그리고 요것도 허. 자 그리고 포카 포카는 아쉽게도 한 장밖에 없지만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짜잔 호. 미친 개존살 이렇게 해서 방탄친 앨범 깡